한동보가 반면 우회전입니다 어 대박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뭐이이 야, 근데 뭐 많은데 왜다 닫았어? 응.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 되게 힙하다, 진짜. 아. 너무 좋다. 어, 진짜 힙해. 우와, 나 배고파, 오빠 근데 우리. 응. 뭐? 아직 열, 안 열었나봐. 아. 뭐 사람이 있어안 해. 그래. 브레이크 타임인가봐. 아. 불러 아. 불러 아. 불러 추천해줘. 유명한 피맥 집 있거든. 뭐 뭔지? 피맥. 피맥. 피맥. 일단 맥주를 한번. 피맥을. 진짜 맛 오빠 나신발에고 봐봐. 한번 봐줘. 예. <웃음> 오, 오. 귀엽지. 뭐야? 아 여기 미식밥 나 되게 좋아해. 이거 나 되게 좋아하는 밥몇 마. 자꾸장에 있는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밥. <웃음> 그래! 아, 그래? 먹자. 저거 먹자 저쪽에 약간 식당 같은데 그치? 아, 아, 여기 시그니처 음료가 러티클라우스라고있아이 건물 주세요 아, <웃음> 아, 직원이에요 아, 아, 아, 건물 주는 아, 아니시죠 아, 혹시? 관리인 건물 관리니다리자장이에요나 아리따움인 줄 알았어 이거 꽃밥 아, 치고 아, 맛있겠다 맛있겠다 큐브 브라우니 꽃 아, 맛있겠다 큐브 브라우니인데 아, 원래 파아 어디? 저기에. 밀도에. 똥양꿍 쌀국수? 주인 있나봐. 똠 맛있는데. 먹어. 간단하게 먹는다면서 지금. 세 개, 세개 먹자. 3개. 그래? 나 이거. 먹고 싶어. <웃음> 이거랑? 어, 나 이거 좋아해. 어. 거기 뭐 이렇게 고민해? 아, 가못 고르겠다, 이거. 거어야 아직 어야 거꾸로 갔어야 돼나 마누만 진짜 싫어 어, 왜 울고 왜 울고 래왜 그래? 울려 그래? 울었죠? 엄마 여기있네 엄마 여기있네 우리 재윤 잘 잤어? 들은 삼지 않고 그냥 마시면 되세요. 네. 맛있게 진짜 맛있게 생겼다. 한개 먹을 때, 오빠 하나 먹어. 오빠 한개 먹어. 아들 때 이해 말했어. 되게 땅콩 맛이 많이 난다. 안물주 까 안물. 응. 이 뭐가 안물주 까? 응. 나 오늘 재윤이랑 커플 하려고 일부러. 형이요 어. 물 먹을래요? 물 아이 맛있어? 예? 예?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3 0만 원. 이재윤? 내가 0 0만원어치행만 어쨌든 았어 진짜? 근데 1년에. 그걸 벌써 다 썼어? 400만 원을? 이모가 두 명이거든. 이모들하고 <웃음> 어디 가는 거예요 이지윤씨? 이제 미의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비전이라고 그 그래. <웃음> 그게 미의 여정이야? 아메르포시빅 미의 표현을 그렇게. 아, 아, 근데 나 궁금해 저거는 왜 아메르포시빅 그 글씨체로 안 했어? 어디? 저 위에 아메르포시빅 아시안 뷰티 리통이 저거 어. 아 그러게 <웃음> 약간 그아리따운체 있잖아 나 뭔지 알아 그거 알아나 그거 다운받아서 많이 썼었거든 아, 진짜? 응. 나그 글씨 그 i 좋아해 아 enjoy it. 뻐 m going to enjoy i 원대 m going to enjoy it. I'm g o 원 n g to enjoy it. I'm going to enjoy it. I'm going 하 o e n j 요 그래서 a b c 라고부 g 불러... t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아, 저는 에뛰드 담당이라서 아시안 영 뷰티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에뛰드는 영 어, 파트를 어, 맡고 있나요? 어, 영, 영 파트를 맡고 어. 있어요 에뛰드는? 에뛰드가 이렇게 큰 <웃음> 건물이 세상에 없다고 아시안 뷰티 크레이터들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위한? 아아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빅 전시관 음. 오 야, 너무 어, 잘네 그래.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아? 나쁘지 않아? 예윤아! 이게 뭐야? 풀이야풀이야 풀. 되게 잘했 되게 외국, 뉴욕 같아, 뉴욕. 약간 뉴욕, 모마 현대미술관. 찍기 시간 들어갈 가자, 재윤아. 밖, 밖으로 나가세요. 어 재윤아, 저기 봐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자, 빨리 와. 이거 먹자. 먹으러 가자. 빨리 와. 재윤아, 이거 먹으러 가자. 빨리 오세요. 우 그래, 혼자 일어날 줄 알아야 돼아아아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There o o pull, pull. 시옥스러웠다고. 재윤이 지금 치욕 당에서 방금 완전. 오어이고 <목소리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이고이고 아이고. 이이이이 어, 약간 우리가 보는 설화수. 야, 이거 진짜 대박. 진짜 할머니 집에 있을 것 같은. 오스카, 오스카, 오스카. <웃음> 오스카 대박. 어,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어. 이거 이 분통, 어. 이 분통, 어. 이 분통, 어. 이, 분통 어. 이 분통. 오, 이 분통 아, 진짜, 진짜 네, 봤어. 왜냐면, 이거 할머니 집은 무조건 봤어. 어 오, 오, 오, 맞아, 나 이거 봤어. 봤어. 봤어, 봤어, 어렸을 때. 진짜 소름. 아, 대박, 봤어, 봤어. 어머, 이거 샤워 코롱. 샤워코로. 프로틴 샴푸. 멋쟁이. 니도 멋쟁이. 진짜 힙해. 저 네. 아니야? 저 어디? 어디? 거기 되게 힙하다, 이거. 야, 진짜 아니야. 힙해. 그치, 너 진짜 너 힙해. 너 아, 방판에 세초복장? 네. 오, 카운셀러. 야, 대박. 진짜. 휴대용 피부 측정기래. 야, 이때있어 어, 이때, 이때 이거 진짜 <웃음> 짱이다. 아 진짜? 어그 누구지 이사람 김지호. 김지호. <웃음> 아파트 아파트. 아, 아파트. 어 오빠. 여자가 선택한 남성 화장품 미스 캐남캐남야 <웃음> <케남, 케남. 웃음> 이때도 캐남이라는 얘기가 있었어? 나캐남이라는 단어가 <웃음> 되게 옛날이네. 케남. 안가워요. 귀여워. 안녕. 오살록. 저희 있으시요 이제 메뉴북 보시면서 궁금하신 차는 앞쪽에서 향을 먼저 맡아보실 수가 있네요더 필요하신 샘플은 요청해주시면 제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. 哎呦哎呦呦呦哎呦哎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哎哎<笑> 응 지금 잘자 가서 코자 안녕 이모 빠빠이 해줘 이모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저 <tu> <tu> <목 primera> <tu> 표정 뭐야 <tu>